왔다,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더올려투싼 1.6 터보 가솔린 4 w d 야 와이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비가 오는 올림픽대로입니다. 와이퍼는 오퍼, 로우, 하이, 그리고 오토가 있습니다. 오늘은 오토로 설정해놓고 비가 가늘쪽으로올 때, 비가 많이 올 때, 다리 밑이나 그렇지 않으면 터널을 통과할 때, 와이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비가 적게 올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터널이나 다리밑으로지날 때는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토 설정을 해놓으면은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 빗속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리입니다.